t h t e a 진짜 내, 내 리얼하다. 나봐 <웃음> 뭐야 이게. 자다 일어나는데. 커피. 오빠도 자다 일어나는데. <웃음> 커피. 원래 아이스를 먹는데 오늘은 날씨가 흐리기도 하고 바람이 솔솔 부는 게 나아가 낙인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첫 커피네. 짠 커피를 먹고 어디를 갈지 회의를 좀 합시다. 오늘 계획은 딱 하나 있죠. 떼지니 밥 먹이는 거. 아. <웃음> 떼지니랑 같이 밥 먹는 거. 그 떼지니 그 스테이크? 그런 거 파는 데가 있다 그래서 강아지 대는 식당만 가기 때문에 저희는 응. 근데 강아지 것도 판다니까 좋죠.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사람 메뉴랑 같이 세트로 팔아가지고. 소중한 스틱. 좋아하겠다. 고기 완전 환장하는데지찍는 고기를 주면 안 씹어먹어서. 그게 좀 가슴 아픈. 맞아. 지금 계속 아침까지 한 3일을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웃음> 오늘은? 쟤는 왔는데 3일 동안 똑같은 옷 입고. 오늘 그럼 뭐부터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이쁜 옷도 아니야 잠옷 입고 이거 <웃음> 밤일 내내 잠옷을 입고 있었어 어, 머리도 감아야 될것 같고 와 엄마 등장입니다 근데 리얼하지 뭐 이게 생리얼 아니야? 그렇지 리얼 프라이어티 저희 이제 목욕탕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쵸. 목욕탕 가서 갈고 오마이 씻고 가고 엄마의 제주도를 즐겨보도록 합시다잉 어, 자, 갔다와 이거 응. 아이고 어머, 목욕바니오머 뭐 <웃음> 창피해하지마 남자답게 남자다운 답돌이야 응. 씻고 오세요 응. 내증이 산책 씻고 있을게요 응. 너무 바닷가 쪽으로 가지 말고 그래도 위험해요 내려야 되나? 지 군자. 예, 군자. 예, 군자. 예, 군자. 야 군자. 예, 야이쪽이자 예, 군자. 예, 군자. 예, 군자. 예, 군자. 예, 너무 예, 군자. 예, 군자. 예, 군 근데 우리가 원할 때는 안, 안 얌전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너무 얌전해 주셔서 그러니까 케빈에 넣어 놓고 조금만 같이 혼자 있어주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오늘처럼 엄마 아빠 따로 방가 되고 그래 같이 갔다 오고 그게 더 빠르지 않나? 대진 씨? 음 너무 예쁘다 어 자기 예쁘다 음. 감사합니다 요거 반려견용 스테이크는 야채 먼저 다 주시고요 마지막에 거기 주시면 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그래 고기 먼저 주면 안 먹어, 먹어. 알잖아 달려간 스테이크. 이크스테이 스테이크. 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이나 스테이크. 스 우와! 크잖아 어? 야, 어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저크여줄래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징아 아빠가 없애버렸어 날치알 우동 파스타 날치알 새우 우동 파스타 흑돼지 <끼띠지> 스테이크 잘 먹겠습니다 야지 아빠 먹은 줄게 응, 그도 우리랑 같이 식사 끝나는 게좋잖아 그래 <놀람> 엄청 큰데? 자음 맛있어? 비 진짜 난 기대 중, 음, 지금 배가 엄청 어 음, 맛있다. 음, 맛있 음, 맛있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맛있네어 음, 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 맛있어. 음, 있어거어 음, 맛있어. 음, 어, 맛있어. 그냥 맛있어. 맛그 음, 맛있어. 음~~, 음. 음, 음. 맛있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웃음> <대답할 일이 없어요>. 맛어 <웃음> 돼지야 맛있어 보인다 고급빠른줄 응. 알아 와가지고 흙수지도 먹고 좋것 같다고 빨리 하나 더 주세요 응. 돼지야 눈빡 자네 튀기하고 완주? 내생이 좋아? 엄마도 좋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신나더라. 스테이크. 스테 맛있다. 음. 엄청 부드럽네. 지성 보자. 너도 천천히 막 여기서 한 시간만 할게. 괜찮아. 또 여기 2022년 블루리본. 진짜 맛있어, 근데 같이. 진짜, 진짜 맛있어. 또오고 싶다. <웃음>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한번더올것 같은데? 나 지금 감동했잖아. 음. 너무 맛있어서. 세딩이도 진짜 되게 좋아했고. 음. 어, 고기도 되게 부드러운데 아씨크림무동꼭 제주도 오시면 꼭한번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어. 야야야. 밥을 맛있게 먹고 장을 보러 갑니다. 저녁은 캠핑카에서 해가지고 먹을 계획이라서 일단은 장 먼저 봐 놓고 캠핑카에 넣어 놓고 또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농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라산을 하나 사야지. 이거 뭐야? 살라산이 게세 종류가 있어. 요걸로. 저거 먹으면 머리가 깨질 거야. 진짜 넓네 근데 꽤 높다 내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긴 한데 올라가는 능성이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아니, 많은 푸드 트럭 같은 것 중에 저기가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너무 너무 귀여워 어, 귀엽다 나는 맛있던 맛없던 저기서 먹어야 될것 같아 야, <웃음> 지금 거기서 뭐해? 다행히, 어, <웃음> 먹는 거 없어. 그냥. <웃음> 새벽오르 밑에 이렇게 엄청 많은데 나의 픽을 바른 거야. 너무 귀여워. 발라보인다 봐. <웃음> 맛있겠다. <웃음> 레술 조이스 제가 Choice. 했습니다 이거로 드시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조이스 했습니다. 오빠 장 가져가야. 바람 갑자기 바람 부는데? 아있게 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파 어. 아무 일 없단 대신 나도 똑같이 싸는데 고추랑 마늘을 넣고 파는 안 넣어. 짠. 짠은 먼저 하는 겁니까? 뭐 하시고 이걸 안주로 먹는 거 아니야? 아, 제가 술을 잘 몰라서 그럼 오빠는 안주로 먹고 술을 마셔? 아, 그렇네. 안주를 나중에 먹는 거구나. 음음음음음음음음 여기 음. 음. 한... 안 추울지 않아? 여기 잔바 하나만 갖다주면 안 돼? 좋아 오 소리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여기 들어가 응 잘했다 아... 어떻게 매사에 그렇게 주질덩이 없을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웃음> 어? 돼지 추울까봐 아빠한테 이거 가져오라고 그랬어 감질맛 나 술이 너무 맛있는데 왜요? 응? 왜? 잔, 잔이 작아서? <웃음> 아니 이거 소주잔보다 큰 거야 왜 감질맛이 나요? 뭐랄까 알콜이 적어서 그런가 봐아 11도라서? 응 근데 술 향이 너무 좋아 저 같은 알스도 괜찮게 먹는 소리라서 괜찮아요. 제가 보통 소주는 딱한 잔, 소주장 한 잔, 맥주는 한, 한 캔. 캔. 350ml 한 캔. 550은 솔직히 다못 먹겠어. 550ml, 500 아니야? 오, 550이야? 큰 거? 아, 제가 잘 몰라서. 그냥 500급. 그래, 500이야. 내가 네캔 먹으면 딱 2,000 나오더라고. 2,000 정도는. 빨아줘야지 짠 음. 너무 맛있다 그리고 하나도 안 추워 지금 추워? 음. 오늘 점심을 거기서 먹은 건 정말 신이한 수였고 여기서 이 고기를 구워 먹멋으면한 수야 너무 맛있어 저희 부부가 고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완전 맛있다 그래서 원 없이 고기를 먹고 왔고 고기, 고기가 싸요 아무튼 응 싸지 됐어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만 케스천 머리에 케스천을 왜 띄우는 거야 고기를 자기가 마트 가서 산 적이 없으면서 말해 보세요 쌈각 쌤가... 순간적으로 고민했습니다 내 표정이 어? 이런 표정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이 사람, 이 양반은 고기를 사러 마트를 간 적이 없는데 왜 이러실까? 잘못했어요. 근데 고기 질에 비해서 엄청.. 음, 생각이 아, 있는 거 같아요. 그치. 아, 나 진짜 아까 낮에 갔던 데는 아. 한번또 가고 싶 때리는 거지. 또 다른 데 찾으면 또 있을 어, 거예요? 어, 다른 데또 비슷한 컨셉이 있다고 하면 거기 가 되고요. 떼지기도 너무 잘 먹고. 맛이,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맛, 그러니까 맛은 기본에다가 분위기도 좋았고. 맞아. 그런 난 멘트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애견 동반이 아니라 애견을 환영하는 집이라고 해가지고. 맞아. 멘트가 좀 달라, 다르긴 했거든요. 보통 애견 동반은 케이지나 이런 데 넣고. 근데 강아지 메뉴를 팔아서 그런 거야. 근데 너무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 우동 드세요, 우동. 날치알, <웃음> 날치 새우, 크림 우동. 진짜 많이. 그러니까 계속 내가 뭐냐. 우리는 명랑 크림 우동, 명랑 파스타를 많이 먹어보니까 계속 명랑 크림 우동으로 그럼 하나 주세요. 추천받았는데 계속 명란은 없고요. 날치알인데요. <웃음> 네, 그럼 명란으로 쓸요맛 <웃음> 실수를 계속했지. 네. 아 미쳤네? 음. 떼쟁이가 고기는 삼키고 세상은 씹어먹어요 응 음. 이상한 놈이야 그래서 고기 주는 맛이 없어요 주는막 삼키니까 나 지금 주는 어떡하나 아 그럼 네가포근안 쳤네 이거 아, 얘가 이번안 쳤는데? 음. 근데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계속 주는 버릇 주면 안돼 물론 주는 건 내가 다 주시면 음. 아, 저는 안 줘요 이분이 내가 주지 말라 그래서. 확고한 강아지 교육회라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음. 저는 거기에 최대한 그, 따라주고 있고요 근데 내가 줘 떼쟁이는 야 간식이나 이런 거를 먹으면 안 되는 강아지긴 해요 건강상의 이유로? 응 음. 그래서 못 주게 하지 제가 병원 가서 그 수의가 선생님 앞에서 그래도 맛없는 거 먹고 사는 것보다 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조금 일찍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했는데. 진짜, 정신머리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가, 혜진이가 조금 수술을 두 번, 큰 수술을 두번 하고, 응. 한, 한 뒤로, 한번 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수술을 하는 건, 하는 건, 하는 건데, 회복하는 거딱 보더라도. 너무 힘들어지, 얘가. 힘고한 번도 염증 수치도 높아가지고, 예정된 이번, 일자보다 좀더 하기도 했고 밥안 먹어서 재진이 밥을 너무 안 먹어요 밥 먹이러 오셔야 될것 같아 요 이번 하는 기간 동안 연락하고 가가지고 겁나 울고 근데 손으로 밥을 주니까 밥을 먹어 그래또 겁나 울고 <웃음> 저희 그 밖에서 밥 먹다가 비가 한두 방울 살짝 와가지고 빨리 정리하고 안에 아내 들어왔거든요 안에는 이사 준비 중. 기름링을 먹 먹었다 보니 약간 칼칼한 국물이 좀 생각이 나서 저희가 체이로 생각하는 어묵 우동 김치 우동 고래사 김치 어묵 우동 통통 형님은 약간 부족한 술을 한라산으로 좀더보쳐 하신다고 합니다. 이거 먹고 통통 형님이랑 약속한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도 저... 부셔버리 드라마 푸시 드라마도 한편 보고 아마 오늘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저희가 오름을 올라갈지 안,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획은 오름 오르기인데 계획대로 되는 게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진이 인사 안녕